안녕하세요. 무시동 히터를 만드는 MD용입니다. 2022년 겨울에 출시된 MD용 무시동 히터는 어떤 점이 개선되었고 중국산 히터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2022년 겨울, 편의상 2023년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023년 MD용 무시동 히터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뻔허입니다. 중국산 뻔허는 여러 부분을 용접해서 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뻔허마다 특징이 다 달랐어요. 균일하지 않았죠? 우리는 2kg 버너와 5kg 버너 모두 헤드 부분을 주물 일체형으로 제작했습니다. 5kg 히터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2kg 히터는 버너 연소 소음이 크고 피리 소리, 데구동 소리가 나는 버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음을 줄이기 위해 2kg 히터 버너 끝부분을 안쪽으로 동그랗게 말았습니다. 중국산 버너고요 저희가 이번에 자체 제작한 버너입니다. 보이시나요? 공기역학적으로 저도 정확히는 원리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아놓으니까 버너의 연소소음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설치하시는 업체 사장님들도 단번에 알아채더라고요. 올해 히터 소음이 줄었다.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버너는 올 봄에 교체되었습니다. 여름부터 구입하신 분들도 다이 버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펜이 돌아갈 때 잡소리가 난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펜 안쪽에 베어링이 깨지는 경우가 몇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베어링도 튼튼한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설치점 사장님들이 확실히 소리가 부드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온풍관, 배기관, 흡기관도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튼튼하고 좋은 제품으로 새로 교체했습니다 배기관은 바뀐 게 눈으로 보여요 새로운 주름이 생겼거든요 이 배기관은요 오레오를 사용해도 크랙이 나지 않는 튼튼한 제품입니다 온풍관은 눈으로 봐서는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오른쪽이 더 짧죠 그쵸. 오레오 온품관은 상자 안에서 끝부분이 찌그러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길이를 약간 줄였습니다 작년께 더 길어요 작년거부터 무게를 재볼게요 몇 그램 나오나요? 전 안보입니다 0.14 예, 그리고 올해 걸 올려볼게요 몇 나오나요? 0.15 예, 요 정도 무게가 늘어났습니다 두께가 두꺼워진 거죠 배기관도 튼튼한 제품으로 바꿨어요 작년에 쓰던 거고요 0.17 나오네요 그리고 올해 새로 바꾼 배기관입니다 0.2 나옵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건데요 여러분 설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케이스와 히터 몸체는 서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작년엔 이 안에 유격이 심해서요 흔들면 덜그럭 덜그럭 덜그럭 소리가 났는데요 지금도 흔들면 억지로 흔들면 소리가 납니다 근데 작년보다는 훨씬 유격이 적어졌습니다 이겉 케이스를 새로 제작했어요 히터 전선도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는지 잘안 보이시죠? 무시동 히터 계기판의 전선 잭입니다 계기판 잭을 잘 맞추지 않고 무리하게 끼워 놓으면 안쪽에 있는 핀이 밀려나면서 접촉불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잭을 조심스럽게 끼우라고 부탁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접촉불량이 일어나지 않는 8mm 항공잭으로 계기판 잭을 바꿨습니다 2023년형 히터의 개선사항을 알려드렸고요 M중 무시동 히터가 중국산 무시동 히터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제품 가격을 올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g짜리 아이스크림이 170g이 됐고요. 과자 봉지 안에 질소량이 더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히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산 히터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연소실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의 양을 줄였습니다. 반면 저희는 열 효율을 높이고 유격을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의 양을 더 늘렸습니다.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산 히터를 분해해서 연소실을 꺼냈습니다. 무게를 재볼까요? 1.59kg입니다. 저희 MD용 히터의 연소실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1.85kg입니다. 대략 260-270g 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중국산 히터는 펜모터의 바람 세기에 따라 연료 공급량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펜이 만약에 2400rpm으로 돈다면 연료는 1초에 1.8방울 들어갑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료량을 고정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기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히터 연소식 표면 온도도 떨어집니다. 표면 온도가 100도까지 떨어지면 이 안에 보이죠? 이 안에 탄소가 쌓이게 됩니다.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요. M중 무시동 히터는 독일산 히터처럼 히터 연소실 온도에 따라 연료 공급량이 변합니다. 히터 연소실 온도가 떨어지면 연료 공급량을 조금씩 높여서 연소실 온도를 높여줍니다. 탄소가 쌓이지 않도록요. M중 무시동 히터는 중국에서 생산된 무시동 히터 중에서 최초로 일제교세라 점화기를 사용했습니다. 큐세라에서 정품을 보증하는 홀로그램 스티커도 붙어있습니다. 중국산 히터 중 큐세라 점화기를 사용했다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에는 카피된 큐세라 점화기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히터를 하나 사서 분해해봤습니다 중국산 히터는 펜모터와 버너에 성명 가스켓을 사용합니다. m 중부 시동 히터는 4년 전부터 외부에는 금속 가스켓을, 연소실 내부에는 탄소 가스켓을 사용합니다. 소음기도 제가 찾은 것 중에서 가장 괜찮은 제품입니다 독일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중국산 소음기와 저희 MD용 소음기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구멍만 봐도 차이를 알수 있고요 마감만 봐도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0.17kg이고요 170g이죠? 오, 210g 나왔습니다 차이 느껴지시죠? 요즘 이렇게 생긴 소음기를 찾는 분들도 있는데요 크기가 좀 커졌죠? 소음도 약간 줄어들긴 해요 그런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음기를 원하신다면 소음기 교체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별건 아니지만요 나중에 청소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가스켓도 여분으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점막이 감싸는 철망도 여분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쓰지 않았나요? 요즘 새로 나온 연료 펌프 인기가 좋은데요 사실 이두 펌프는 같은 펌프입니다 이 펌프에 연료 필터를 추가한 필터 일체형 연료 펌프예요두 펌프의 소음 비교 영상은 따로 제작을 해볼게요 저는 올 봄에 이 제품을 테스트 했고요 소음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펌프로 교체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 펌프가 더 조용하고 좋다고 믿는다면 저희도 언젠가는 이 펌프로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예고 없이 펌프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공지를 하고 교체하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공지한 날, 전날, 훗날 아... 전날 구매하신 분들이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저희 잘하는 게 있어요. 부품 세거로 갈고 3개월 동안 공지 안 하기 2023년 MD용 무시동 히터의 개선사항 그리고 중국산 히터와 다른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년 무시동 히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MD용 무시동 히터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